보이나요? <웃음> 이게 먹물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건데 어, 이게 갑오징어예요 원래 갑오징어는 그 봄에는 좀 사이즈가 크고 좀, 좀 질긴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어, 겨울 갑오징어는 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냉동고에다가 저장해놓고 먹을 갑오징어는 봄에 거보다는 겨울에 거를 선호합니다. 이 요리에서 먹어보면 확실히 겨울 게더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친구가 어 이거를 선물로 저한테 5kg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5kg를 또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오 너무 싱싱해요. 너무 싱싱하고 어 데쳐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거나 뭐. 어,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붙여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그 오징어의 상태는 원래 그뭐 배를 갈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손질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손질 할 줄을 아니까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요 보이시면 보시면 먹물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먹물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에도 씻어서 보관을 하는게 아니라 이 먹물 채로 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드시기 전에 이제 꺼내 가지고 해동 하시면서 이제 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장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오징어 끝부분에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시고 포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뾰족한 부분 때문에 어, 봉투에 이제 봉지에 구멍이 나서 이제 국물이 흐른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니까 일단 제가 어느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가보신 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뭐 작은 건좀 작은데 랜덤으로 오는, 거, 오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를 제가 이제 잡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 등쪽 보면 여기 딱딱한 뼈가 있을 거예요뼈 위에 위쪽으로 보면 요 부분이 아주 날카롭답니다 뾰족해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주셔야 돼요 자르시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소분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좀 보기에는 시커먹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상하지가 않는답니다 냉동할 때도 잘못하면 냉동실에서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해산물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포장을 하셔서 지퍼백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포장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냉동을 바로 하시면 나중에 싱싱한 거는 그냥 급냉을 해도 음, 해동했을 때 어, 횟감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냉동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횟감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공기 안 들어가게 자 보이시죠 지금 제가 몇 마리씩 해가지고 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겉에다가 다시 이제 지퍼백 그걸 사용을 해서 지퍼백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냉동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냉동을 해주셔야만 냉도 안 들어가고 어, 다 드실 때까지 싱싱한 채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어,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어, 해산물 냉동할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먹을 오징어는 갑오징어는 어, 냉동을 하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다듬어 가지고 어, 맛있는 국도 끓이고 어, 물에도 만들어 먹을 생각이에요. 이 물에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어, 관건은 <웃음> 이 오징어를 다듬어 가지고 얼마나 좀 이렇게 좀 가늘게 써느냐 그 칼질에 의해서도 이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 같은 거 이렇게 뜨거나 할때 보면 그 요리사들께서 셰프들이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팁이고 <웃음> 어, 일단 이거를 어, 해체를 해서 음, 몸통만 깔끔하게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묵국에 들어가는 무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맛있어요 고은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 왜 얇게 썰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최대한 무는 얇게 썰으시는 걸로. 오징어 다듬으실 때 나오는 그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국물 낼때그 껍질을 넣으시면 국물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더 맛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실 거는 데쳐서 요거는 건져서 초장을 찍어 드시면 되고요 국물을 일단 육수를 빼기 위해서는 요것도 요렇게 해서 데쳐내시는 게 좋아요 갑오징어 데칠 때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뜨는 게 나와요 이런 거는 살살 걷어 줘 가면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국물 드실 때 국물이 좀더 개운해지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먹물을 좀 이렇게 터트려서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먹물이 없었으면 국물이 맑을 텐데 약간 검은기가 좀 뜨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걷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끓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줄이고 이 상태로 이제 다른 갖가지 재료들 넣고 끓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데친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껍질 부분에 붙어있는 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질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같이 좀 썰어서 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어국을 조금 더 이제 칼칼하게 깔끔한 맛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하나 정도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마늘도 넣고 대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끓여주시면 아주 깔끔하니 국물이 담백하면서도 칼칼한 그런 오징어 국물이 된답니다 대파는 이제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살짝 넣어요 근데 대파는 굳이 뭐 크게 안 썰으셔도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으셔서 드시면 돼요 이게 은근 맛있어요 이게 오징어 껍질이 들어가서 국물이 내지는 거라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좀 깔끔하고 그냥 담백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끓인답니다 끓이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춧가루를 넣는 걸로 <웃음> 그래서 고춧가루를 한큰술 정도 조금 요렇게 해서 넣어서 덜큰하게 끓여먹을 겁니다 잘 끓고 있어요 이 정도 끓여가지고 드시려그러면 어 이렇게 팍팍팔 끓으면 불을 살짝 줄이시고 약한 불로 은근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푹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간은 거의 맞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소금 한 큰술을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먼저 넣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간이 어, 충분히 될 거예요. 이렇게 보글보글 한 10분, 15분 요 정도 끓이시면 아주 맛있고 시원한 맛의 오징어, 갑오징어 국이 됩니다. 맛있는 오징어국 완성됐어요 이거 추운 겨울날에 뜨끈하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여기다가 콩나물이 좀 있으면 콩나물을 넣고 같이 끓여도 아주 시원한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끓여드세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를 물에, 국물에 이제 개가지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집에는 거의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고춧가루를 쓰실 수 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좋겠죠? 근데 저는 없으니까 이렇게 채에 걸러서 사용을 합니다. 고추장도 6큰술을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의 육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재료들은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는 아주 가늘게 채 써는 게 요령입니다. 가늘게 썰어주셔야 여게 이제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맛있는 물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최대한 얇게 가늘게. 자, 이제 아까 준비해 놓았던 그 재료들을 그릇에다 이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우선 배 채썰어 놓은 거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색색깔이 이쁘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양파는 많이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넣어보니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요거는 갑오징어를 약간 제가 요걸 해놨어요. 다듬어가지고, 이 먹물이 터져서 온 거라 씻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요거를 랩에 싸가지고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게 좀 묻어서 떨어지질 않는데 제가 요거를 살짝 냉동을 해놨거든요 음. 원래 그 오징어에서는 그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 때문에 좀미끄미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셔서 드셔 주는게 좋아요 자 갑오징어를 키친타월이물 때문에 물기 때문에 살짝 먹었는데 요거 다 제거하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먹물이 살짝살짝 묻어 있는데 요거는 뭐 지저분하다 생각되면 칼로 이렇게 이 부분만 저놓으셨다가 이건 이제 딴데 뭐 고구릴 때나 음 전부칠 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찌찌하다 싶으시면 요거를 제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자, 근데 갑오징어를 썰을 때는 얇게 썰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칼 쓰는 솜씨가 부족하면 이 얇게 썰기가 힘들거든요. 음. 얇게 썰어보고는 싶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포를 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살살 사사 포를 떠서 껍질을 만들듯이 이렇게. 아, 제가 솜씨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떠요. 보통 이제 칼 쓰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한네겹까지도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채를 쓰시는데 저는 그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거랑 자, 다른 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를 뜨시면 되거든요. 근데 썰으실 때 최대한 얇게 썰으셔야 돼요. 보통 오징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몸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썰면 안 돼요. 오징어는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기럭지로 쓰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줍니다. 최대한 얇게 보셨나요? 이렇게 나와요. 이 음.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썰으셔서 담으시면 돼요. 물에 육수 만들고 그리고 국수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국물 넣어서 버무려가지고 김치도 말아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 상태로 봐도 색감이 너무 이뻐요 역시 음식은 하얀색 그릇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어. 맛있어 보이죠? 오늘 물회가, 갑오징어 물회가 참 맛있게 됐어요. 여기에 국수 말아서 먹으면 더 맛있죠.